오늘은 자취방에 남은 신김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김치전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딱 찌짐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신김치로 열심히 김치전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려고요 김치 넣고 부침가루 넣고 해가지고 구워먹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완전 완전 대박 삭은 김치예요 부침가루가 없어서 그냥 튀김가루로 만들겠습니다 볼이 좀 작은 것 같네요 괜찮아요 대형 김치전을 완성했습니다 짜잔! 맥도날드 놈들이 맥깅을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퇴근하고 마사지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 딜리버리 깔아서 주문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노소스 파여서 이런 소스에 찍어 먹지 않아요. 진짜 오랜만에 다시 맥깅을 아 이번에는 윙은 안나오고 봉만 판대요. 맥봉입니다. 맥봉. 맛있겠다. 영상 편집한다고 조금 출출했는데 잘 됐어요. 인스타 스토리 한판 올리고 열심히 먹겠습니다. 고마 맛. 유자청으로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카피해가지고 만들어볼게요. 유자청두 숟가락 넣어줄게요. 두 숟가락 두 숟가락 소금 약간 저번 달에 쓱배송으로 주문한 올리브유를 드디어 개봉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이제 모든 재료들을 넣었습니다 음. 오 어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의 일용할 양식인데 여기다가 드레싱 소스를 뿌려줄게요 제가 중간이 없어가지고 마트에서 990원 주고 샐러드 채소를 사왔는데 그냥 여기다가 다 때려박았어요 오늘 저의 야식은 유자 드레싱 소스를 뿌린 샐러드에다가 하임닭 빅골 닭가슴살 치즈 마시고 냉장고에서 거의서 가고 있던 청포도입니다. 이거 먹으면서 TV 좀 보다가 자려고요.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.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기차 타고 대구로 갈 예정이에요. 친구가 대구에서 쇼를 해가지고 친구 쇼도 보고 친구들도 만날 겸해서 대구를 가게 됐어요. 겟레디윗미를 요청해주신 분들이 정말, 어, 정말 많이 계셨는데, 불매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겟레디윗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출근을 해가지고 선크림까지는 바른 상태고요. 바로 피부 화장부터 시작할게요. 베네피트 코어패셔널로 모공부터 메꿔주고 파데를 바를게요. 제가 요새 조깅을 하고 있는데 10월 들어서는 태풍하고 조금 바빠서 한 번도 못했지만 아무튼 조깅을 하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공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목이 까면서 피부톤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.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 아이즈카페 카페라떼 컬러로 눈두덩이 칠해줄게요. 마몽드 벨벳 레드를 입술에 좀 깔아줄게요. 맥소바로 쌍꺼풀 라인을 채워줄게요. 더 페이스샵 디자이닝 브로우 카라 블론드 브라운 컬러로 브로우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둘 셋, 3, 1, 3 3C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컬러 볼 따구에 칠해줄게요 볼 따구가 아니라 볼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화장은 여기서 끝났어요 고데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취향을 잘 알고 <웃음> 적격을 해줬네 자격을. 1백이어서 뭐가 이대1인가요 아구아가 이 아구아 아, 잔을 언제 비주고까짠아잔저희까지 먹겠다는 뜻이가 어내 목표다 그럼 멘트 정해봐 8월 토번 날 경상한 날해 경상한 날 하자 그러면 바로 생각날 거 우리. 아비내아면 범죄 아니 마더 보자니까 무채 또 짝고 있네 신기하다 세상이 좋아졌다 아 서비스야? 서비스 와, 이게 브라우니 아 당근 케이크 이게 브라우니야?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Ha ha ha ha ha! 이제 또삘받아가지고 자취방 구조를 바꿨습니다.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 엉망진창 와장창인데 퇴근하고 와서 마저 정리하려고요. 혼자 없으면 팩트 적으라고 네거티브 파이밍 주요한건 몰라요 어? 몇일 뿐 죄송합니다 영원 나가고 싶어? 개통사고 <목소리나> <객동사람. 고이>. 꼬왜 <목소리나> <야>, 그래?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총각김치 2.5kg 짜리랑 종갓집 전라도 김치 3.3kg 이렇게 세트로 해서 36,0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. 15분? 한 20분은 걸어가야지 나와요.